넘버 스트링으로 해도 잘 동작하죠 그 다음 만약에 넘버 스트링이 잘 안된다면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기타에서 숫자 한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한글로 바뀌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